재단할 때에 이 부분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 허리는 2인치를 줄이주는거예요 그럼 당연히 벨트고루도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옆으로 옮겨주고 2인치 옮겨도 주머니 사이는 없잖아요 왜 괜찮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런 바지는 그런 바지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뜯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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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살 될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밑사거리. 뒷판이 이렇게 쭉 뻗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세로쭉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얼마나 줘야만이 여기가 제대로 떨어지는가. 이거 이제 남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거 천원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옷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봤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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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뜯는 건 아니고 여긴 여기는, 여기는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선 쫙 뜯고 통을 좀 줄여 달라고 래서 통을 한 반인치 정도 줄일 겁니다 이거 뭐지? 통이 7인치 반인데 7인치로 해달라고 그리고는 뜯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정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뜯겠습니다 뜯을 때는요, 제가 한번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뜯는 방법을. 아니, 표시했잖아요?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그어놓니다 밖에다 이렇게 그어보면 큰일 나지. 근 이거는 참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순서대로 뜯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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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면서 설명해야 될것 같고요. 그 빼내고 여기를 박아왔습니다 터진 부분은 그래서 이만큼 지금 허리가 이게 완성선이에요 완성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 줄이는데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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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재단하는데 허리가 40이었잖아요 허리가 40 엉덩이 40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딱 맞게 졌어요40 나오잖아요 여기 까딱 땡기면 지금 여기 안 땡겨져서 그래 이렇게 놓고 이 선은 무시를 했는데요 이 선도 무시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힙이 밑에가 접어옵니다. 여기를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때게사선을이선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완성선입니다. 이게 완성선이었어요. 근데, 힙은 크고, 허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엉덩이에 타이트하게 딱나올것 같아요. 이 선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몇 인치입니까? 1인치 반을 쳐내는데, 이거는 8분에 5만 쳐내는 거예요. 여기서 줄인다고 그래고 이렇게 줄여나고 나중에 밑이 땡겨가지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오늘 똑같이, 같이 지 짓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정도로 지금 허리에서 허리가 2인치를 줄고 2인치 반는 줄게 되니까 허리에서 허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는데. 맞습니다 는맞 허리가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이상해서 혹시 일을 하다가 은행 옷이 오른등 이있잖아요은행가 이렇게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잘될때 이런 식으로 되다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옷은 밑이 길지가 않아요 지금 5인치 정도인데 약간만 쳐내줄 겁니다 그것은 4인치 반정도타이트하게한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곡선은이 엉덩이선이잖아요 많이 돌아간 쪽이 이엉덩이 쪽으로 가는 거 항상 여기는 앞쪽 저는 혼자 하면 그리지도 않요 그냥 가이지 해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곡선이 엉덩이 밑에 사타구니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곡선이 잘돌아가서 양이 맞아야만 거기가 안 쌓이지 거기가 남잖아요 남고 여기가 기울잖아요 밑에가 그냥 뭐 아이들 걸레 하나 착한 것 같이 기저귀 하나 참기까지 그렇게 되고 있 이걸 잘라는데요 이거 두꺼운데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쇠가 그냥 쇠예요 이게 두꺼운 뭐 강철쇠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보고뜯어사람 만큼 이렇게 거기, 거기에 있는 실밥은 뜯지 않으려고 제가 무슨 마이크를 차고 하면은 조용히 잘 들리는데 이 무슨 마이크를 차는 굉장히 부담감이니데 그리고 마이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하고 을 있어요 전지하이한시간반에서 2시간 가는데 오늘 쳐다봐요 그래서 타임기를 하나 있으면 타임기를 갖다 놓고 그러면 음. 어찌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다 했네 벌써 재단에서 업어치에서바뀌면안돼니다 이런 게 허리 사이즈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허리 사이즈는. 지금 허벅지 양이 많으니까, 여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줄이는. 보십시오. 지금 사이즈가, 원 사이즈가, 이길 거예요. 원래 박혔는데 이게 4인치도 줄여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줄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지금 무릎선이거든요. 얘가 지금 무릎선인 것 같은데. 무릎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지금 원단이 저쪽에 지금 잘안 나오는데 아까 당겨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잘 안나와서 음, 이제 카메라에 잘나옵니다 어, 너무 위로 올라갔네. 저쪽 카메라에 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처음에 나올 때게 적게 나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선대 선에서 4분의 1만, 여기 완성선에서 4분의 1만 들어가겠고 거예요. 인지를 줄여야 되겠죠? 여기 계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치고 덜 치고 하면은 옷이, 이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쳐주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잘되고 지금 빼야 되겠죠 지금 얼마 쳐내는 겁니까 한 1인치 정도 쳐내는거죠 지금 1인치 쳐내면은 많이 쳐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뒤니까. 이거 좀더 크다고 그래갖고 더 쳐내보면 나중에 이 땡겨서 못 읽는다. 조금 더 쳐도, 이게 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유 양이. 여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1cm만 놓고, 이게 지금 손이 잘 안맞는 것같요 약간 튀어나와 배, 배가 약간 튀어나왔죠 재단을 오래 하다보면 딱 보면은 금방 합니다 막 가지 말고요 항상 이쪽에 왔을 때, 가위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나가야 돼요. 생각도 막안 하고, 하다 보면은, 아차! 때는 늦었습니다. 가위 지나가고. 보 본인 옷 같으면 괜찮지만은, 손님 옷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줘야 되겠네. 골치 아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음. 어떻게 또 실수를 딱 하고 나면은, 뭐, 컴프라치가 되더라고요. 컴프라치가 아니고, 컴프라치, 명언하죠. 미시 긴거한번 봐야 될겠죠는이 음, 앞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미시, 그렇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여기가 푹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잘못다려서 그랬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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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경향, 이런 경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에 이렇게 보면은 디판 이좀적잖아요 디판이 지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났을때 보면 앞파이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잘라냈으니까, 이쪽을. 6인치 정도로 잘라내고 그랬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바이잖아요정바에서 이건 비바이서 이쪽으로 보면. 갈수비바이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잡고, 쫙 시작해서 쫙 박습니다. 쫙 박아가지고, 다른 밀 하면서 쫙 한번 달여가지고쫙달여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 들어갔다 나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버아 붙여가지고 와서 치고 와서 다른데 박는 것은 안해도 되니까 박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노마웃는내찮더내구요내노마옷도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광고가 하나 들어와주면 좀더 좋겠죠. 레노마. 미노마. 네노마 <웃음> 지금 한 번씩 싹 박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턱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뒷판에가. 이 앞판에가. 이게 뭐지더라. 솔로 편리주면 됩니다. 다리면서 뒤판을 할때는 뒤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널리지 않으면은 나도 바지 입었을때 바지가 엉덩이 쪽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잘 맞았잖아요. 여기다 고리만 달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자로 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힌도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로 여기에서 일자로 안 고도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 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왼손을 잡고, 다 땡겨주면 되겠다. 이 가정용 미싱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요령만 말하자면, 재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요령을 어떻게 펴 이 허벅지 천일대개요 천일대개 이 허벅지 천일떡게이 1인치 이상 천일대개 1인치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인치 정도만 천일보고 너무 좀 그래도 남다 그러면은 1인치 치십시오 스쿠쳐 가지고 뒤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아왔습니다 여기도 스크이도다 박고요 밑단도 다 떴고요 금정식으로 떼야 되는데 키바 받고 심해서 그냥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려주면 좋을 수 있어 여기 밑에만 개봉해은 마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바지를 고쳤으면 이 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거그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반대편 제봉선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딱 맞춥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말려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지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 보면 알지. 그래서 네, 앞판을 먼저 가려주고, 이렇게 밀면서, 뒷주문이 제껴주고요. 손바닥을, 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밑에 있는 논단을쫙 꺼내줍니다. 가끔은 밀어내줘야 돼요 겹치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는데 곡선이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요 사람은 운동이라고 똑같으니까 옷도 특히 가지 흰 바지는 그 곡선만 주소로 만들어져요 스틱이 없는 사람도 스틱이 있어보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아요 안에 스틱이 없이 꺼내주는 거예요. 가정용 다리미 들은 스틱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열도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펴면또 타져버리니까 항상 일을 다, 다리미를 해가지고 일을 할 때는요 먼저 다른 곳을 한번 다려봅니다 잘라낸 잘게 잘라낸 원단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개보고 그러고 해도 그래야 그 원단이 여기가 파가지큰울치에 안타워요. 유효곤이 되니까. 살제보면 빼도 받고 <웃음> 못 한다. 빼도 받고 못한다. 빼도 받고 못한다. 빼도 받고 사다 지금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손바닥을,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밑에 치 문단이 겹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잡고 이렇게 넘겨서 나는 저는 손님이 오시면 고치기 전에 입어보고요 거치고 나서 입어보고 가시요 그래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들고 갔잖아요 집에 가서 보고는 여기가 안 맞네 저기가 안 맞네 손모이하고 그 둘이 이제 수닥수닥 해갖고 훨시 거치로 옵니다 그리고 또큰 거울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이유어이니까요 손이 오시면은 항상 입어보라고 하십시오냥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얼굴이 밝다. 화나다 그러면 무조건 잘 나온 겁니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데 입었는데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그럼 고친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차 싶잖아요. 근데 딱 거쳐가지고 먹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조금은, 선풍기는 오른쪽에다 놔두면 좋습니다. 다된것 같은데요. 그리는 그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적거나 크거나 35만 34만 여기 아까 힙 사이즈가 40이 조금 다녀왔죠 힙이 요정도 여유 있으면 좋습니다 좀큰 듯한데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여기가 촬영 중이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쉬운 니다 어디부터 지금 메인 촬영 할 것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자들 왜 그러시면 항상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서 어떤 것을 보다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뒤쪽으로. 기를 음. 하나 빼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는 제가 들고 있는 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한번 캡처를 안 해내야 되겠죠.